오늘은 김장김치에 보쌈 먹을 거예요.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보쌈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제가 보쌈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이 보쌈 고기는, 어, 물론 이제 선호하시는 부위가 다 다르겠지만, 어, 보쌈은 저는 삼겹을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삼겹도 삼 나름이에요. 그, 여기 이렇게 보이면, 요런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 이 뼈가 같이 붙어 있는 이 부위가 상당히 맛있답니다 그리고 껍질이 붙어 있어야 맛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산 거는 어, 껍질이 없어요 <웃음>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기는 했는데 어, 저는 이거 보쌈 할때 어, 특별히 넣는 게 없거든요. 넣, 특별히 넣는 게 없고 간단하게 양파하고 대파만 있으면 돼요 저는. 뭐 많은 분들은 그, 뭐 커피도 넣고 된장도 넣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초간단으로 이렇게 해도 아주 그 향도 좋고 대파 향이 우러나기 때문에 향도 좋고 아주 맛있답니다. 자 그러면 간단하니까 한번 에,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. 김장 하셔가지고. 수육을 해 드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요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기의 무게는 700g이 조금씩 넘어요 요거 두개 합하면 한 1kg 400 정도 나오거든요 요정도 하면 한 3,4인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이 양파를 넣을 때 양파는 굳이 뭐막 썰거나 그러진 않고 그 밑에 깔아주는 정도 요정도로만 이제 썰어 가지고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지금 양파는 얇게 썰지 않았어요. 조금 도톰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까는 정도, 냄비에다가 깔아주는 정도로 쓸 거니까 요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대파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어, 파 대가 좀 굵직굵직해요. 굵직굵직하고 널찍널찍하죠 저는 그 보쌈 할 때는 대파를 요런 대파를 구해요 구해서 어 밑에다 깔아줄 요량이고 위에다 덮어줄 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좀 널찍널찍한 어 그런 대파로 사용을 한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양파는 요렇게 썰어 가지고 밑에다 까시고 그 위에다가 대파 같이 요렇게 한 겹. 깔아주세요 깔아 주시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는 거예요 고기는 너무 크니까 요정도 요정도로 잘라 가지고 썰어 가지고 네, 넣으시면 돼요 요거를 썰으셨으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좀 볼록 튀어 나와도 이게 이제 뚜껑 닫고 익히기 시작하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. 그러니까 공은 걱정하지 마시고, 이렇게 하시고, 남은 대파가 있을 거예요. 그 밑에다가 한꺼번에 대파를 많이 까시는 게 아니라, 이 남은 대파를 위에다가 얹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얹으시고, 뭘 넣으시냐면, 소주, 소주를 넣으시는데, 어 저는 주로 요리할 때 청아를 좀 많이 써요. 요게 좀 가격도 착하고. 어, 음식 할때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청아를 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청아를 한반병 정도만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청아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물을 한 3분의 2컵이나 1컵 정도만 조금만 넣어 주세요 여기에 사용하는 냄비는 참 중요한 게 뭐, 뭐, 뭐냐면 어, 밑에 밑에가 이렇게 타지 않는 냄비를 쓰시는게 좋아요 음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으시고 어, 처음엔 센 불로 익히세요 그리고 끓기 시작을 하면 어, 중불로 줄이시는 거예요 약불로 줄이시든 해 가지고 넉넉하게 한 40분 이상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익혀 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으셔서 처음엔 센불 그리고 열이 오르면서 끓기 시작하면 요거를 중불이나 약불로 해서 은근하게 익혀줍니다 잘 익어 가고 있어요 요거 한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뒤집어 주시면 더 좋기는 한데 뭐 여건이 안되면 그냥 또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 보면 핏물이 나오면 요건 들 삼긴 거예요 들 익은 거니까 조금 더 익히셔야 된다는 거요. 요렇게 해서 하시면 충분히 아주 만난 실패 없는 보쌈을 드실 수 있어요. 자 조금 더 저는 익혀야 될것 같아서 뚜껑을 닫고 좀더 익혀줍니다. 자이 정도면 아주 야들야들하니 잘 익었어요. 야들야들야들 음. 맛있겠죠? 이거를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아서 방금 담은 김치하고 한번 먹어볼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할 반찬들이에요 제가 판매하는 쪽파김치 그리고 또 판매하는 동치미 요거는 제가 오늘 한 보쌈 이것도 제가 판매하는 김장김치 요거 명태김치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포크추 아삭이고추하고 먹으면 맛있겠죠? 자 오늘 이 보쌈하고 초간단 보쌈인데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요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싸서 맛있게 한 입. 자, 이번에는 맛있게 담궈진 쪽파김치. 음, 맛있겠다, 그죠? 여 맛있는 동치미 국물을 먹어줍니다 음 할머니가 담아준 것 같은 그런 동치미 맛이에요 너무 잘 익었어요 숙성이 아주 알맞게 맛있게 됐답니다 화면상이지만 맛있게들 식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